저는 앞선 일부 영상에서 친여적인 시각에서 선거 부정은 없었다는 주장을 가감없이 반영한 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처음인 분들은 앞에 일부 영상을 보시고 지금 이 영상을 이어서 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선거 부정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혹시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출마자들이 일부 민경욱 의원 같은 불과 한두 사람만 증거 보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전현직 국회의원 25명이 이번 개표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증거보존 신청을 했습니다. 증거보존을 해야 하는 선거구의 숫자만 하더라도 자그마치 100여 곳이 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 이상의 일반 시민들이 고발인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3.15 부정선거 이후 이 정도의 규모로 부정선거를 부르짖은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조금 심각합니다. 절대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번 일의 결론이 법원에서 어떻게 나든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는 중이며 우리 모두가 그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민경욱 의원과 같은 자유 우파 시민들이 주장하거나 증거로 제시하는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반영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부정을 주장하는 견해들은 대부분 사전선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모아집니다.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한 그림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을 토대로 해서 전체의 내용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보관소로 봉인이 된 채로 투표지가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감시카메라가 없다는 거 굉장히 이상합니다 감시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연히 감시카메라가 있었던 곳을 발견해서 어 그거를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해 가지고 받아낸 영상에 따르면 직원이 봉인지를 훼손하고 여기에 직원이 있어서는 안 되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이 이름을 써서 봉인을 하는 건데 그 봉인을 훼손해서 다시 직원이 쓰는 것이 그런 장면이 화면에 찍혔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가 두 번째로는 이 바꿔치기한 경우가 있는 거 아니냐 빳빳한 투표용지가 이렇게 긴 투표용지가 한 번도 접어지지 않은 채로 완전히 집회 다발처럼, 신권 집회처럼 빳빳한 종이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전투표용지가 선거인이 투표소에 도착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출력해가지고 일정한 형태로 전국이 똑같이 뽑히도록 돼 있는데 한 개표소에서도 들쭉날쭉 여백이 이쪽은 많았다 이쪽이 적었다 용지의 규격이 불일치한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투표용지는 법적으로 QR코드를 쓸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코드 외에 투표용지에 QR코드를 넣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선거법 위반을 감수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위험한 이유는 뭐냐 외부와의 통신이 가능할 경우에 이게 해킹의 대상이 충분히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도 어느 주에서는 이 qr 코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이게 실험을 해보니까 해커들이 투표용지를 개수기로 분류를 할 경우에 침입이 가능했다 이런 이 외신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사전투표를 해서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보관소로 가서 주장하는 내용을 반영하자면 표를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래 기표된 기표용지를 파쇄했는데 그게 우연히 푸르스름한 사전투표용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파쇄해서 잘게 썰어버린 이런 게몽특기로 발견이 돼가지고 민경욱 의원에게 이게 전달이 됐어라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를 바꿔치기해서 개표소로 바뀌어진 표를 보내서 이런 현상이 이어는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관위의 중앙서버가 화웨이 통신망을 통해서 투표지 분류기에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에 서로 통신을 주고받아서 뭔가 전체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 외부에서 여기에 침입을 했을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백도어가 있는 그 화웨이 망을 사용했다는 점, 이런 점이 되게 위험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투표지 분류기와 노트북 컴퓨터, 외부와의 통신 칩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래밍 세팅이 돼 있었다. 그래서 어떤 세팅 값에 의해서 분류를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지금 의심하는 쪽의 입장입니다. 제가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묘사를 해봤습니다. 계략적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입장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전체 도표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도표의 흐름을 기억에 남기신 상태에서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그 도표에 살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분들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1번을 찍은 사람과 2번을 찍은 사람의 수치 비율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는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해커에 의한 서버 조작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 물리학자인 명지대 박영학 교수는 이번 사전 선거에 대해서 천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천 개의 동전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보다도 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거 부정을 전문적으로 분석해 온 월터 미베인 교수도 이번 선거는 프로 a 완전 사기다 라는 말을 쓰면서 사체 결걸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연구의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사기의 심증이 더 굳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선거법 제 151조 6항은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선거법에 이러한 법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면서까지 QR코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경욱 의원과 이 분야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QR코드는 외부 통신망이 있는 경우에 해커들의 일의적 개입이 가능하며 선거개표의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선거 무효의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것이고 선관위 관계자들은 이러한 유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선관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세번째 i b m 사의 CPU를 설계한 천재과학자 벤자민 윌커스 박사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개수기적 투표용지 분류기는 완벽한 컴퓨터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반도체 칩이 심어져 있어서 QR코드를 읽을 수가 있고 외부와의 통신이 가능한 장치도 확인해냈다는 것입니다. 민경욱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성관이 내부 사정에 정통한 다른 컴퓨터 전문가의 제보도 받았는데, 윌커스 박사의 분석처럼 외부와 통신이 가능한 칩이 개수기 내에 숨겨져 있었다고 내부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전자계표지와 이것을 제어하는 컴퓨터에 통신장치가 붙어 있어서 외부와 통신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관이는 외부 통신장치가 없었다고,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도 더 이상 반박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투표용지 분류기의 오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대표 참관인들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1번을 찍은 표에 이어서 아무것도 기표되지 않은 무효표가 100장당 6장까지 1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이것을 촬영으로 남겼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거의 전국 선거구에서 다 발견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후보의 표가 1번 후보의 표로 들어가는 장면도 여러 선거구에서 촬영되었고 심지어 부여에서는 재개표를 실시하여 당선 결과가 바뀌기도 했던 것은 기존 모든 개표기의 최대 100장당 2표에서 6표까지 일본으로 분류된 상황을 감안하면 약 2%에서 최대 6%가량의 표를 일본이더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사전투표 용지에 관한 논란이 큰데 첫째 사전투표 용지가 이미 기표가 돼 있었는데 마치 신권 집회처럼 빳빳한 용지가 뭉터기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사전투표 용지인데 이 사전투표 용지에 자 날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십시오 이게 신권. 처럼 완전히 빳빳한 마치 은행에서 어, 만원짜리 백만 원을 묶어 가지고 채곡채곡 쌓아둔 것처럼 완전히 단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이게 발견이 됐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기표는 다 이렇게 돼 있겠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인쇄소에서 탁 잘라 가지고 100개씩 묶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도 지금 많이 퍼져 있는 부분입니다 둘째, 정식 규격에 맞지 않은 이상한 규격의 투표용지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다음 충격적인 영상은 사전투표를 마감한 후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보관창고에서 벌어진 일인데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유튜브 채널 펜데토페 라고 하는 그런 그 채널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상을 최초로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화면을 확보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람들이 뭔가를 가지고 들어오죠 자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세 번째 함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자분이 물 가지고 오죠? 펜을 가지고 옵니다 펜을 가지고 와서 이 봉인을 서명을 하고 있어요 서명을 여기 보십시오 자 이게 이 분들이다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이 봉인을, 이 서명을 누가 하는 거죠? 이거는 어, 투표소에서 참관인들이 서명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보관장소란 말이죠. 보관장소까지는 참관인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관장소에서 직원들이 여기에 이름을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군가 보관창고에 들어와서 봉인지에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봉인지는 선거가 마감된 후에 선거창관인만이 쓸수 있습니다만 선거창관인이 없는 상황에서 즉 창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민경옥 의원이 제시한 다음 영상도 보시기 바랍니다. 절단된 사전투표 용지, 푸르스름한 절단된 용지의 색깔, 그리고 선명하게 기표된 Y자, 인주자국 이것이 이번 선거가 완전한 사기라는 심정을 갖게 할 만한 충격적인 영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밖에도 제가 미처 다 보여드리지 못한 수많은 영상물 증거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지성인들을 대표하는 6천여명의 정모교 교수들, 그리고 서울대에서 시작한 트루스 포럼 이런 데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부분에 투명한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게 맡기면 되는 것 아니냐, 재검표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법원이 재검표를 받아들이되 결정적인 조작의 물증인 투표용지 분류기, 컴퓨터, 그리고 선관위의 서버, 이런 등등의 증거 보존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버와 컴퓨터. 그리고 개수기의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이번 선거의 조작 여부를 간단히 밝혀낼 수 있는데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상합니다. 평소 양심 있는 좌파, 건전한 여당 지지자들마저도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할 말이 없어 합니다. 이러한 의혹과 의심의 시선을 무릅쓰면서까지 왜 전체적인 증거 보존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혹시 이번 선거에 숨길 만한 게 그만큼 많았던 것은 아닐까요? 자유문제주의를 지키는 것은 여야의 문제도 좌와 우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당장 내가 좋아하는 당이 승리했다는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한 승리, 깨끗한 승리, 아름다운 승리라야 되고 반칙으로 이긴 잘못된 승리의 죄가는 사실상 우리 모두와 우리의 후대, 아들, 딸들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한치라도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이것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 부당한 일을 당할 대상은 선인과 악인을, 좌와 우를, 여와 야를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와 우리의 자식들이 그 부당하고 불의한 정치 제도에 희생자가 돼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내 편인 줄 알았던 내가 지지했던 정치 세력에겐 내가 피해를 당하고 내 자식이 희생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모든 표를 가져가도 좋다고 말하는 독재자인 스탈린의 참남한 말을 들으면서 섬뜩한 생각이 들었던 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뿐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 이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려줄 사법기관은 우리 같은 민초들이 기대 볼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의 심판 최소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리라는 정의의 잣대와 저울을 가진 사법기관이 이 민초들의 외침을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아직은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는 일찍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선한 자들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